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누리고 나누며 지키는 슬기로운 노후생활 편입니다. 오늘은요. 노후에는 조그만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함부로 팔면 안되는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당장 노후를 생활해야 하는 당사자들도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또다큰 자녀들 부모님들을 모셔야 하는 자녀분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죠. 오늘은 그 사례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70대 중반 부부이신데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좋은 상가에 2억은 시세, 2억은 하는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의 소득은요. 220만 원 정도인데 생활비는 충분히 이 돈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자녀용돈,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2억은 목 좋은 상가 2억은 짜리에서 월세가 매달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은 220만 원 정도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분, 즉, 어머니와 아버지, 자, 자녀들 자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병원을 조금 덜락거리고 있고 또 어머니는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가족들 있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 자녀들이 일남 2년대 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집 상가 팔고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는 1억 5천짜리 아파트에 사시는데 왔다 갔다 아버지도 왔다 갔다 병원 집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자녀가 부모님 집에 가서 또 모시고 병원도 왔다 갔다. 또 어머니도 또 주간 보호 시설 이용하느라고 또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집 상가를 팔고 자녀와 합과 함께 살면서 집 상가를 판 돈으로 금융자산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예상 가능한 목돈이 얼마입니까? 집 팔고 상가 팔면 시세, 지금 시세 그대로 팔렸다고 치면 3억 5천만 원이죠. 아파트 1억 5천, 상가 2억은 시세 그대로 받는다고 치면 자두 분이 7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앞으로 20년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3억 5천만 원만 가지고도 매달 200만 원이 가능하다. 매달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인데 지금 집을 상가, 집하고 상가를 팔아서 3억 5천만 원 가지고 그것을 뭐 은행이든 어떻든 조금씩 안정적으로 풀려나가면서 월 200만 원씩 쓰면 향후 20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두분 합해서 약 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까지 합, 파면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운 여윳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예상 가능한 목돈, 즉집 상가 팔아도 자녀와 합가하면서 예상 가능한 목돈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게 이론이고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제 생각을 전해드린 건데, 자, 앞으로 20년 동안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또 월세 100만원 나오는 상가를 팔고 자녀와 합치면 벌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일남이녀라고 했죠. 지금 일남이녀 형제간 상당히 우애가 좋습니다. 또 부모를 잘 모시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자녀랑 합가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겠죠. 정해지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자녀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남이녀 자녀가 3명인데 당연히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요 금융자산 3억 5천 지금 만약 만들 수 있다면, 금융자산 3억 5천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든 뭐든 뭐 대체로 은행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만, 금융자산 3억 5천에 대한 운용에 대한 갈등,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 알수 없는 거죠? 살다 보면, 형제 간에 갑자기 한 1억 정도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모님 돈에서 좀 쓰자 이런 사정도 생길 수 있고 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자녀들이 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등등해서 집 상가 팔고 자녀와 합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오해가 좋았던 부모 자식 간또 자녀들 형제들 간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이냐하면. 부모의 정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정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가족들,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특히 엄마는 합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사정이라면 구태여 자식들의 생각으로 무리하게 합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고 그것이 지금까지 좋았던 행제간의 우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결론 내어 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불가피할 때까지, 즉, 도저히 도저히 부모님이 따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때까지는 부모의 안정적 소득 유지가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부모의 재산이 어떤 게 있죠? 집이 있고 또 월 100만원 나오는 목 좋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재산으로 안정적인 소득 유지가 불가피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라 거죠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지금보다 월 소득을 조금 더 늘려서 제가서비스등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하면서 자녀들도 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자, 이분들의 현재 아파트가, 부모님의 아파트가 1억 5천 한다고 합니다. 1억 5천을 지금 주택연금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월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즘 집을 팔 수도 없어요. 아까 이제 자녀들이 집하고 상가를 판다, 팔면 어떤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집잘안 팔립니다. 요즘 그죠? 그렇지만 안 팔리지만 주택연금이 좋은 것은 주변 최근 시세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주택연금을 이분들 1억 5천으로 이분들 연세 기준으로 가입을 하면 월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의 소득이 부부소득에 앞서 시작할 때 22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60만 원 주택연금을 합치면 월 소득이 280만 원으로 많아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녀들이 수고했던 부분을 돈을 조금 지출하더라도 다른 서비스, 다른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녀들도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노후의 부모들을 모신다는 것은 뭐 합가를 하든 하지 않든 상당히 장기 레이스입니다 예컨데 지금 이두 분들도 70대 중반이니까 20년을 일단 20년 이상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장기 레이스죠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서로 상하지 않는 것즉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누리고 나누면 지키는 슬기로운 노후생활 편에서는 가능하면 노후에는 작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함부로 처분하지 말자라는 사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처럼 노후생활 여러가지 자산들 소득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조금 정리하면 좋을까라는 궁금함이 있다면 전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동는가게 또는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